염소에게 뿔로 바치기 전 고혈압, 당뇨, 만성, 경막하 출혈이 존재하였다면 제2급, 제2로 장애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1 4나2332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이후 각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고 위, 경막하 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은 후 갑작스러운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장애 진단선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 증명서에는 외상과 관련된 2차성 파키슨증이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 확인서에는 사고 기여도 100%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배상의학계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만성 뇌경막하 출혈의 원인을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 등에 의하면 만성경막하 출혈을 시사하는 저밀도의 음영을 주로 나타내고 있으며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뇌시티 사진에는 고밀도 음영의 급성출혈 소견이 나타나야 하는 점에 비추어 원구의 경막하출혈은 그로부터 3일 전 염소와 부딪혀서 발생한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훨씬 이전에 발생하여 만성의 상태를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량의 급성 경막하출혈 소견도 보이는데 이는 기왕에 존재하는 경막하출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경우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을 재해사고로 보지 않는 점 며칠 전부터 원고에게 두통, 오심, 구토 등 내내 이상을 추측할 수 있는 증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점 2007년 1월 6일 언어 장애가 갑자기 생겼고 2007년 1월 7일 뇌 MRI 사진에는 좌측 전측 두부의 저음영의 뇌경색과 출혈성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뇌혈관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개연성이 있는 점 의료심사 의뢰를 받은 신경외과 전문의 진은 치매는 나이에 따른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점 광범위한 다발성 미세혈관 병증의 존재는 뇌혈관성 병변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사고 2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의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해오던 고령의 원고가 뇌혈관 질환이나 혈관성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진료기록 감정인은 만성경막과 출혈은 깨끗이 제거되어 뇌경색은 위 경막하 출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따라서 앞서 인정한 의사 CD가 작성한 장애진단서 등의 원고의 경막하 출혈이나 이 사건 장애가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거나 한국외상의학회가 별다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경막하 출혈의 원인을 외상에 의한 것이로 본다는 답변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만성 경막하 출혈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원고의 뇌경색 나아가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를 뒤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급 장애 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